지금 마그네슘을 넣었,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것, 그 그러니까 거는 산성이거든요. 음. 그리고 얘는 일단 산성이에요, 일단. 그리고 얘는 변화가 없대요. 그리고 이제 또그페프그페프 그 살레이랑 뭐 그, BTV나, 뭐, 메탈 오렌지 이런 거, 음. 그런 용액을 넣었을 때 갑자기 변하는 색이 있거든요. 중성이랑 뭐 산성이랑 연기성 바다, 그게 다 바뀌는 그게 있거든요. 볼게요 산, 염. 그냥 폐만 쓸게요. 응 음. 약간 음.. 네.. 네오 응그 다음에 어이구.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다 <웃음> 줄였어 귀찮아 줄여 줄여 시간 아까워 이런 거 일단은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 산성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리틀 머춘거에 쓰거든요 그들을 어. 파란색애가 빨갛게 변해요 얘는 음.